1차원 운동 자유도가 1인 개의 운동을 1차원 운동이라 한다. 1차원 운동의 라그랑지안을 다음처럼 일반화 좌표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을 다음처럼 카티전 좌표로 표현할 수 있다. 라그랑지안에 상응하는 운동방정식을 적분해 해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1차원 운동의 해를 구하기 위해 운동방정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에너지 보존법칙식에서 속도를 적분하면 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위 라그랑지 안으로부터 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이것은 1차 미방이고 바로 적분할 수 있다. 속도는 다음과 같다. 이때 dt를 양변에 곱한 후 양변을 적분하면 시간은 다음과 같다. 미방해에서 두 개의 임의의 상수는 총에너지와 적분상수로 표현된다. 운동에너지는 실질적으로 양수이므로 총에너지는 항상 위치에너지보다 크다. 즉, 운동은 위치에너지가 총에너지보다 작은 영역에서만 가능하다. 가령 위치에너지가 그림처럼 주어진다고 하자, 이때 주어진 총에너지에 해당하는 수평선을 그림처럼 표시할 때 운동 가능 영역을 바로 알수 있다. 그림에서 운동은 AB 영역 또는 B 우측의 포텐셜 장벽 넘어 있는 C의 오른쪽 영역에서만 가능하다. 위치 에너지와 총 에너지가 일치하는 점들은 운동 한계점이다. 이 점들 위치에서 속도는 0이다. 즉이 점들은 반환점이다. 운동 영역이 이런 두 점들로 제한될 때 운동은 유한공간 안에서 일어난다. 이런 운동을 유한운동이라 한다. 만약 운동영역이 한쪽으로만 제한된다면 또는 어떤 영역으로도 제한되지 않는다면 운동은 무한하다. 즉 입자는 무한대로 간다. 1차원 유한 운동은 입자가 두점 사이를 왔다갔다 반복하므로 주기적이다. 그림에서 입자는 X1, X2 사이의 포텐셜 우물 A, B 안에서만 운동한다. 운동의 가역성으로부터 진동주기 T 즉 X1, X2 사이를 왕복하는 시간은 X1에서 X2까지 이동하는 시간의 두 배이다. 여기서 적분 구간 X1, X2는 주어진 총에너지 2에 대한 식1의 해이다. 이 공식은 운동 주기를 입자의 총에너지 함수로 표현한다. 단진자 주기 1. 에너지 보존 법칙 이용 그림과 같은 단진자의 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주기는 파이 이컬 0에서 파이 pi 이컬 파이 0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4배이다. 이때 주기는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다. 이 식은 삼각함수 합성 공식을 이용해 다음처럼 변형할 수 있다. 한편 이 식은 제1종 완전타원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kk는 제1종 완전타원적분으로 다음과 같다. 여기서 k이퀄, 사인파이지로 퍼투이고 사인크사인은 다음과 같다. 한편 kk는 초기하함수의 특수한 경우로 다음처럼 몇급수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an은 다음처럼 정의된 상승 팩토리얼이다. 몇급수를 n 이펄 1까지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진폭 파이 지로가 작아질 때두 번째 항은 진폭의 제곱으로 감소한다. 진폭이 0으로 수렴할 때의 주기를 T 지로라 할때 주기의 비 T 퍼 T 지로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진폭이 60도일 때도 주기 T는 T 0 대비 1.07 배 정도이다. 즉 진폭이 아주 적을 때에는 주기를 T 0로 근사해도 무방하다. 2 운동 방정식 이용 단진자의 라그랑지안은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다. 이때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이 식을 오메가 이퀄 루트 지퍼 엘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때 미소각 d 파이를 각 속도 다트 파이로 나눈 값은 미소각을 통과하는 시간이다. 따라서 각도 영에서진폭 파이 0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미소 시간 d 파이 퍼 다트 파이를 각도 영에서 파이 0까지의 적분값이다. 이 적분값을 내배하면 주기가 된다. 이때 다트 파이는 다음처럼 구할 수 있다. 먼저 운동방정식 3에서 각가속도를 다음처럼 변형할 수 있다. 이때 각도와 각속도를 양변으로 분리하면 다음과 같다. 적분 구간 시작점을 파이 이퀄 파이 0 일대로 정하고 양변을 정적분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파이 이퀄 파이 0 일대 각속도 다트 파이 0는 0이다. 적분하면 다트 파이는 다음과 같다. 한편, 각도 0과 진폭 파이 0 사이에서 각속도는 플러스 부호를 갖는다 이것을 식사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이때 식우는 식이와 같으므로 식이의 계산 과정을 따라 주기를 구하면 된다. 한편, 진폭이 1보다 아주 작을 때 식삼은 다음처럼 근사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 조화진동자 운동방정식꼴이다이 미방은 선형형태이며 쉽게 일반해를 구할 수 있다. 초기 조건을 고려하면, 파이티는 다음과 같다. 또, 주기는 다음과 같다.